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광고 촬영대 같은 데 보면은 막 조명 존나 많이 넣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거몇개안 돼요. 일부러 깔아놓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보여주려고. 야, 내가 이렇게 존나 신경을 쓰고 있다. 스튜디오가 친구가 녹화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죠. 걸리거든, 이렇게 다. 그래갖고 제가 스튜디오를 오픈하려고 봐도 대부분이 다 좁은 데다 보니까 좁고, 낮고, 낮은 게 제일 크지. 저기에다가 그리드를 치는 경우도 있고, 여기다가 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빼고, 어, 이거 뭐야? 나왔네? 끼워주는 기본 아이템이세요. 아, 근데 모델링. 그런는데 모델이 뭐 나은것 같은데 오자 가장 기본이 되는 촬영이죠 이 정도부터 주면 돼요 이 조명의 각이 옆으로 오세요 아 그쪽에서 보셔도 돼요 가장 기본이죠 자 아,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촬영할 때그 뭐야 노출기가 있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우선 찍어봐요 찍어보고 우와. 우 노출을 보고 이 정도면 괜찮단 말이에요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이마가 번들거리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에는 조절하는 것보다 그냥 뒤로 빼는 게더 빨라요 혹시 의상이 다른 게 있나요? 네 이거 잡아 빼면 돼요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맨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차단 기름기가 묻어가지고 나중에 색깔이 달라진다고 무조건 휴지나 천이나 뭐 그런 걸로 잡고 끼셔야 돼요 맨손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이 상태로 촬영하시게 되면 자 조금만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됐어요. 보드링 뭐, 나오겠지, 이제? 아하.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그렇진 않아요. 멀리서 찍는 경우도 있어요. 멀리서 찍는 경우는 전신 다 찍을 때. 이런 식으로 찍어서 이제 보정을 어. 하시면 되는 거죠. 해가지고, 아. 그거는 그냥 이게 옆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아예 안 보이게 하시려면 더 들어가야겠죠. 아마 포맥스로 찍게 되면 아까보다 효과가 좀덜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그리드가 안 달려있기 때문에 약간 퍼지는 느낌이 날 거란 말이죠 조금 더 당겨서 옆으로 가고 얼굴을 좀더 보여줄 건가 정말 실루엣으로만 찍을 건가 여기 하나 두고 아까 그 탑으로 하나 칩시다 백라이트 드신 줄 알았어요? 백이요? 아까 그 사진을 봐야 되는데 그 사진 어딨어요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앞쪽에서 하나 쳤고 앞에서 쳤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완전 정면이 아니에요 약간 이쪽에서 이렇게 얼굴 그림자 저가 이쪽에서 하 치고 이쪽 이거는 지금 측면 이 부분을 위해서 친 거죠 자, 약간 이렇게 틀어볼게요 몸을 자, 이쪽 머리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얼굴이 잘안 보여가지고 네이 상태에서 촬영 하게 되면 50mm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들어오고 지금 여기 누나 들어오는 거 보이죠? 아네 어. 이거 때문에 이걸 치는 거죠 옆에를 나 사진 사이즈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찍는 사진이 크게 걸릴 거냐 아니면 인스타에 올라갈 거냐 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요 꼭 정면에서 찍을 필요는 없어요 꼭 조명이 정면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꼭 제가 하는 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조명이 보이겠지. 정면에서 찍게 되면. 그러다 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찍거나 이렇게 찍거나. 근데 뭐 일부러 스탠드를 놔두고 찍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예 옆간 없게. 아예 옆간. 이제 일어서 볼게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멀어. 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저한테 보여주신 그 사진이 나오죠 왜냐면 여기다 사람을 이렇게 붙여놓고서 뒤에를 날릴 만큼 조명을 세게 치면은 사람도 날아가요 대부분 이제 현장 가면은 반사판을 그냥 들고만 있어요 피곤하니까 얼른, 얼른 찍어보고 싶은데 왜 동조기를 안줘 동조기 둘다 꽂혀있어요 그냥 찍으셔도 돼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면에서만 찍을 필요가 없어요 또 여기서 찍었을 때가 네.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찍었을 때, 뭐 여기서 찍었을 때, 옆에서 찍었을 때 느낌이 다르니까 일대1로 찍어요? 사진아 방금 바꿨었어요 아 인스타에 올리시려고? 아니요 가족사진을 찍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네. 공간이 좁을 때, 공간이 좁을 때가 문제가 되죠 넓으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넓으면 그냥 이거 하나 멀리 갖고 세게 치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여드릴까요? 공간이 좁을 때, 양 옆에서 쳐야 되는데 어떻게 쳐야 되는가? 탑을 칠수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바디 프로필은 거의 그냥 옆에서 찍힌다고 보시면 돼요 저.. 저거 이거 그냥 이렇게 해놓고서 찍으면 바디 프로필 나와요 지금 상태예요? 네. 자이 상태에서 아 네, 그대로 계시고 몸만 조금만 틀어볼게요 이쪽으로 네 됐어요 온라인트로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뭐 전진도 찍을 수 있고 다 그냥 이러고 있어요 네 저도 여기 사있어아 본인을? 그래요? 이런 느낌? 응. 아 찍히고 싶다고? 아니, 알았어 너너 멋있어. 어 멋있어요? 여기 있어도 돼요? 네, 거기 있어도 돼. 아 이거 이거 막 정색해야 되는 돼. 아너 멋있게 나온 거. 정 정색도 정색도 잘해야 돼. 영화 포스터 영화 포스터 같은데요. 범죄자. 콕수 그런데 멋있게 나온 거 같은데. 표정이 어정쩡한데요? 너무 숙이면 안 돼. 아, 어렵다. 어, 너무 숙이면. 나와야 될것 같아요. 시간 배우는 것 너무 너무 숙이면 살인범 같이 나와. <웃음>